Special lesson 첫 번째 질문니다 Isn't it strange that one can think about so much in such a short time? 자, Isn't it strange? 뭐,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표현인데 it 가져왔죠. 데디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데디아는 또 주어로, 절로 네. 누군가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뭐를 아주 아주 많은 일들을 자 여기서 한번 끊어요 in such a short time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아주 찰나에 많은 생각을 할수 있다 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such a short time은 술로 기억해 둬야 돼요 such a short time such를 so로 바꾸면 so 형어명 so short a time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알아서 필기 해두세요 so short a time 소형 so, 어명, 서치는 서치어 such, 형명 이런 순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짧은 시간에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People in life-threatening situations can recall years of their lives in just a few seconds. 사람들은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 목숨이 위협받는 이에요 근데 ing 그러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소리인데 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죠 in life threatening situations 이러한 아주 긴박한 생명을 위협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자 can recall 그러니까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 받는 거니까 생각을 해낼 수 있다, 기억을 해낼 수 있다. Years of their lives, 예, 그들의 인생. 그러니까 그들이 쫙 살아온 일생 이런 의미죠. Years of their lives, lives는 life의 복수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야. Just a few seconds, 아주 아주 짧은 시간. 그러니까 단몇 초. A few는 몇이라는 소리고요. A few는 뒤에 당 100% 100% 복수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에서말한 i n a s e r u Short Time 이런 건 똑같은 말이에요. i n j u s t a f e w Second s 그러니까 그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몇초 동안에 네, 평생 일생을 기억해낼 수 있다. 회상할 수 있다. Like wise, 알아두고요 마찬가지로 자, 마찬가지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One can remember. 똑같은 말이죠. Remember나, recall이나. 기억할 수 있대요. Romance. Romance는 뭐, 낭만이라는 뜻인데, 우선 이제, 연애, 뭐, 사랑, 이런 표현으로 쓴 거죠. From beginning to end. 그,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어떤, Romance가 있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Romance를 생각을 해 한다, 기억을 할수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그,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 그, 주제가 로맨스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해서 로맨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한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한 로맨스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대요 all while, while taking off his or her gloves 네네 네, 이런 표현이긴 한데 뭐 많은 동안 이때 whil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ing는 예,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 상태의 현재 분사로 쓰인는 i n g 예요 벗는 동안 이라는 소리인데 장갑 그래서 뭐 남자 여자가 지금 현재 정해져 있, 있지 않기 때문에 his or her gloves 라고 하는데 it,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in just a few seconds 나 such a short time 하고 매매 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을 벗는 그 짧은 시간 내내 이런 표현인데 그 시간 내내 그러니까 여기서 all while은 그냥 고, 수, 고 자, 장갑을 벗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중인데 장갑을 벗으면서 어떠한 로맨스의 처음부터까지를 다 기억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건데 that is exactly what Tristay was doing as he stood in his room. 자, that is 그것이 바로 that는 앞에는 바로 요 내용 장갑 벗으면서 한 로맨스 의 첨도까지 다 기억을 해내는 건데 정확히 필요 없고 what 발표의 got이라는 네, 그것이 바로 몸한 것이다. Tristay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돼서. 예, 주어동사에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죠 The t h i n g which나 nothing that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to s d a y 를 하고 있는 것이다 as is 뭐 할, 뭐하고 있을 때, 뭐하면서 그 방에 서서 예, 요거 as는 하면서나 뭐할 때라는 그런 접속사로 쓰인 거고요 그러면서 그럴, 그럴 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러니까 바로 to s 데 a y 이거를 했단 얘기죠 굉장히 짧은 시간 장갑을 벗으면서 로맨스를 생각했던 거 옛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로맨스를 생각했던 건 이미 지나간 거지, 그지? On the table, next to him. 전부 다 장소 부사고라서, 동사, 주어가 도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는 이 독특한 녹색 식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In a red earthen jar. 예, 여기도 물론 장소긴 하지만, 이거는 여기에 붙어 있는 플랜트를 꾸며주는 거니까. 어. 토기, 화분 뭐 이런 표현이에요. e a 에서 e a 가 흙인데 흙으로 빚은 흙으로 빚은 jar, 항아리라는 소리로요. 화분. 토기, 붉은 토기에 붉은 화분에 녹색, 독특한 녹색 식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제목에 있는 캡터스라는 그런 건데 그이 어떤 빌미가 돼서 이제 요 로맨스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이제 풀어나가겠죠. 그것이 it w a rare species of cactus. 아주 드문 선인장의 종류입니다. 이종할때 s는 항상 있어요 예, 어가 있다고 없어지는게 아니라 species, 원래 자체가 it was a rare species of cactus with long 모양새죠 어떤 모양을 한 거죠? 긴 녹색 잎사귀가 있는 근데 네. 자, d a 무 s move도 동사니까 주격관계되면서 앞에 있는 leaves를 수식하는 주격관계입니다. 뭐뭐한 녹색잎사기냐면, 예, 네, 아주 가벼운 바람에 움직여 움직이는, 그러니까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slightest breeze라고 하는데, 아주 가벼운 예, 네, 그런 바람에 움직이는 긴녹색이비 달린 그런 드문 종류의 선인장이 이었습니다.라고 그 선인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바로 이 문제, 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어떤 순서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The way they moved them to say, come closer. 이것도 하나의 나중에 결론에 가면은 어떤 단서로서 복선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the way 어떤 식그 음, 방식은 모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그, 그들이 그 움직였던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람에 흔들렸다는 소리인데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the way 방식 어떤 모습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들이 래서그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요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same 뒤에 t u b e 정서죠 same to come closer 가까이, 더 가까이 오세요 더 가까이 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였다 예, 다가오라라는 소리죠 예 그렇게 인사하는 것 같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요 어서 또한 예 아까 방에 뭐가 있었으니 지금 또 나왔어요. 또한 그러니까 이어져야지 이렇게 예 방에는 또 장소 보사 보니까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누가 있었어요 이제 Jill's best friend 아주 베프가 있었어요. 예이 친구가 있어야 이제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He was the brother of the bride. 아하. 브라이드라고 한걸로 뭐아 결혼식이 있었다는거지 그 장갑은 결혼식 갔을때 꼈다 뭐 그런거겠죠 그는 그 신부의 오빠였습니다 the two stood, 그들은 stood in the room 예, 방에 서있었어요 근데 wearing, 예분사구문이죠 뭐하면서 suit yeah 예, 뭐하면서 wearing suits 예, 야하면서라기보다는 어, 예, 입고서 이런 의미네. 여기서는 예, 정장, 결혼식 갔다 왔으니 정장을 입고 있, 있으면서, 지금 정장을 입고 이렇게 있었단 얘기대. ready to 근데 뭘할 준비를 하고 있냐면 relax. 예, 행사에 갔다 와서 쉴 준비를 하고 있어요. after the wedding 결혼식 후 쉬려고 준비를 하, 하고 있고, 정장을 입고 있고. 방에 서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작들이 나오니까, 동사는 원래 하나밖에 못 쓰니, 예, 하나밖에 못 쓰니, 이렇게 ing 표현을 한 거죠. 하지만, 여기도 알아둬야 되겠죠? For Tuesday에게는, Tuesday로서는, there will be no relaxation. 예, 휴가, 아니, 저기, 휴, 휴식은 없을 겁니다. 왜 휴식이 없을까요? 아까 뭐랬어? 짧은 시간에, 한 로맨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느라 쉴 수가 없었다 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쪽은 쉴려고 준비하는데 여기 쉴수 없으니 당연히 하고워보고요 예, 여기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 어떤 소설의 도입부분인데 아주 짧은 시간에 만은 생각을 할수 있다 라고 이제 도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에 이제 있어서는 예, 로맨스에 대한 또해정인데 여기 선의장으로 바로 시작을 하는데 그 선의장이 어떤 단초가 됐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어서오라고 말하는 듯한 이것은 어, 나중에 그 결말하고 이제 좀 앞뒤가 맞아, 맞는 아맞 그런 내용이니까 좀 알아두고요 네, 친구 동생의 결혼식에 다녀온 주인공과 그 친구가 지금 여기 방에서 이제 앞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겠죠 네, 어법적인 것과 내용의 순서 다 정리 잘 해주세요.